아 여기는 인천 서쪽에 서해가 있고 서울과 가까운 광역시다 이 해산물이 많고 다양한 해외 물건을 수입하고 우리의 물건을 수출하는 아주 소중한 도시다 이 그래서 맛집이 많이 존재하는데 오늘 가볼 디저트 카페는 개업과 동시에 대박이 났던 오픈과 동시에 완판이 나는 디저트 맛집이 되시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인천가서 안 먹어보면 인천을 안가본거라는 맛집동의 맛집 정정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꼬막이 나오는 레전드 닭볶음탕집이다 있 배도 부르고 커피와 디저트가 땡겨 커피 맛집 다원해왔다 여기 꼭 먹어봐야 하는 것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닐라라떼인데 바로 주문을 했다 디저트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과일 타르트는 무조건 먹어봐야 한다 그런데 아 아하. 너무 맛집이라 샤인모스켓만 남았다 전도복숭아를 먹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주문했다 주문한 것들이 나왔는데 아니 커피 사이즈가 엄청 크다 샤인머스켓을 엄청 많이 올려놓았다 타르트가 터질 것 같다 이건 못 참지 바로 혼내줘야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봤는데 아니 상콤한 것이 씁쓸하면서도 단맛은 아니고 끄릉한 맛을 내는데 상콤하고 씁쓸한 다크초코맛이 나면서 혀바닥을 자극했다 이건 디정트랑 먹으면 딱 좋은 농도를 가지고 있고 커피에 취하는 느낌이 들었다 바닐라 라떼는 이런 원두 커피 맛에 우유를 넣었는데 맛있을 수밖에 없다 바닐라 향이 풍부하고 살짝 달달하면서 커피 향이 이샤아 풍기는데 아 디저트 겁나 땡겨 술 먹다 탕이 땡기듯이 맛있는 커피는 디저트가 땡기는 법 바로 디저트를 먹어봤는데 아 이건 기존에 먹어본 타르트가 아니다 타르트 위에 치즈케이크 있고 그 위에 커스터드가 있는데 거기 위에 미친듯이 사인머스켓을 올려놓았다 타르트 치즈케이크 커스터드 조합이라니 처음에는 타르트가 사르르 들어와 1차 타르트 향이 샤 들어오고 치즈케이크의 풍부한 치즈향이 혓바닥을 자극하면서 커스터드 푸딩 느낌이 달달하고 부드러운 촉촉함이 들어오고 엄청 신선한 자인 머스캣이 톡톡 튀면서아 겁나 맛있어 이러니 품절이지 이 정도 맛과 퀄리티 가격이면 돈이 아깝지 않다 이정도 마시면 인테리어는 볼 필요도 없지만 인테리어까지 인성갬성으로 꾸며놓으셨고 거울에서 꼭 사진을 찍고 와 인증샷을 해야 하고 디저트와 커피 사진으로 인스타 인증을 한다면 분명 우리는 슈퍼스타가 될수 있는 마띱둥의 마띱이었다 잘 쉬다갑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카페 추천해주시면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